언젠가 꿈꾼 적은 있었지 모든 걸 훌훌 던져버리고 멀리 저 멀리 떠나는 꿈을 꾼 적이 있었어 저 멀리 저 멀리 먼 곳으로 진정히 가슴에 손 얹고서 침착해 눈을 지그시 감고 보자, 차분히 정말 이거. 지나가는 사람도 상냥해 희망은 더큰 절망이라고 어디서 들은 적이 있었어 차바이